오늘의 안주, 나와라! 밥3! 안녕! 밥3이에요! 밥3!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치를 했어요! <웃음> 사실 김치가 아니라 오늘은 된장굴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자, 된장굴 국밥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도 이거를 지금 안 먹어봤는데, 아까 잠깐 맛을 봤는데 국물이 <웃음>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소주랑 반주하려고 이렇게 된장 굴국밥을 만들었고요 일단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웃음> 와 어, 여기, 여기, 여기, 막털여어털기어 어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굴이 자연산 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딱지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 기 여기, 여기, 이게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와 음 이거 어떡해 여기 들어간 재료가요 무, 된장, 굴, 그리고 미역은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미역도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미역을 조금 넣습니다 었 대박 미역 씹히는 식감도 그렇고 미역에서도 왜 국물 나오잖아요 와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웃음> 소주가 얼었네 오우. <웃음> 어후 이시력짠음음 음. 아까 제가 만들면서 멸치를 하나하나 뺐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다 같이 그냥 집어넣어서 그런 거고 원래는 육수를 따로 하시려면 그냥 멸치 육수 만드실 때 멸치 따로 빼시면 됩니다 근데 멸치는 오래 오릴수록더 맛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국물을 꽉 이렇게 만들었더니 와 예술의 하나의 경지가 완성이 된 국물이 나왔어요 와 아. 굴은요 마지막에 살짝 넣어야 돼요 많이 익으면 이건 더 작아지잖아 요얘 지금 봐요 얘 완전 요만한데 진짜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익는다 그러면 굴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굴은 가장 나중에 그리고 제가 마늘을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요 지금 이 맛을 한번 딱 봤는데 국물을 근데 마늘 안 넣어도 돼요 더 깔끔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 마늘 안 들어가도 됩니다 세상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오지?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가 지금 감기를 앓고 있었는데 감기가 이렇게 훅 나가는 거 같아요 <웃음> 어 이거 대박이다 밥이랑 아우 제가 원래 밥잘안 말거든요. 말아야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넣어가지고 얘를 말아봐야지. 와 이거 근데 어 미쳤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김치를 찢어서. 음! 와, 미쳤어. <목소리> <목소리> 오 죽여줘요 오 이게 제가 식당에서 먹었을 땐 그냥 깔끔한 굴국밥이었거든요. 근데 깔끔한 굴국밥은 차칫 이렇게 먹다 보면 약간 물릴 수가 있는데요. 된장이 들어가니까 국물 자체가 우리가 되게 좀 익숙한 맛이잖아요 된장은 거기에다가 그 구수함이 배가 돼요 거기에다가 굴이 들어갔잖아요 왜 우리 해물된장찌개 먹으면 진짜 와 시원하다 이러죠 진짜 딱그맛이에요와 진짜 시원하다 이맛와 거기에 미역이 들어갔잖아요 음. 된장국에 된장찌개를 상상하면 그것은 오해! 어, 굴국밥인데 뭔가 되게 구수한 굴국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구수해요. 음. 음. 다른 간은 하나도 안 하고 된장만 그냥 한 스푼 넣거든요. 간딱 좋아요. 굴 자체가 약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먹으면요. 바닷속에 헤엄치는 굴을 먹는 그 기분이랄까? 이렇게 굴이 헤엄을 어떻게 치지? 이렇게 추 <웃음> 음. 짠짱아음 음. 진정한? 반지 세계 이게 바로 첫국 음. 아. 아. 여기 보세요. 국물 좀 리필해 주세요. 자 오늘의 밥술 한잔 된장. 밥. 와, 정말, 구수! 한! 국물 맛에 완전 겨울에 먹는 그 있잖아요. 응. 겨울에, 겨울에 맛! 겨울에 맛! 굴국밥! 제철 요리 완전 킹킹킹! 짱! 짱! 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밥술 한잔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빠이바이나 공물 정리 필요해져!